김의 길아 오늘 이제 여기 오줄 알았으면 어제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씨 여기 이제 비가 오잖아 어제 네. 술 먹고 오늘 비까지 오는데 여기로 왔다? 네. 완벽인데 아 김치 딱 봤는데 침이 있겠지? 땡. 후기가 왜 이렇게 침을 흘리는지 알겠다 그치. 김치가 맛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조금 조금씩 갖다 먹으면 되는데 <웃음> 저번에 와서 먹을 때 이거 다먹고 김치 드기 <웃음> 나 이거, 어, 이거 어떻게 다먹냐다 아, 먹었지. 다 먹고 갔어. 김치 완전. 아 어, 그래도 목소리 돌아서 음, 다행이다. 많이 불어왔어. 노래방 가서 노래하자. 아니 둘이 노래방 가서 2 시간 넘게 이는게실연냐고 쉬지도 뭐. 안 보고. 내가 다른 사람이랑 노래방 안 그런데 영보랑 노래방 가면 2가 음. 되는 거 같아. 합태적인 아, <웃음> 뭐. 잘못된 만나. 잘못된 만나. 말가 내장탕고요. 아, 네, 감사장탕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들게안 나? 들 게를 누는 술이 들 게. 먹어도 되는 부분입니까? 다 찍으셨나요? 드세요. 나 미칠 것 같아. 왔어. 오늘은 선지 내가 먹을 거야. 응. 음. 삼겹도 음. 음. 맛있어요. 깍두기로 좀 넣어야 될것같 응. 국물. 이거지. 이거지. 음. 음. 음. 음. 음. 아, 다진마늘 넣어줬어야 돼. 됐어, 이거 완성이야, 진짜. 찐 완성. 오면 항상 요번 내장탕 먹으니까 맞아맞아 맞아. 근데 나는 내장탕을 왜안 먹는 거 맛있어 뭐그 내장을 하나씩 서 뺏어 먹는 맛이 응. 기가 막히거든 또 잡았는데 잡은 걸 잡았어 어떻게 또 이렇게 걸렸네 음. 뭐. 근데 그래도 돼 여기 내장이 많아갖고아 어. 집만 가까우면 막걸리한 탁 먹고 가면 데리고 음. 여보가 안 먹을 생각은 없어?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, 나만 먹고 법으로 금지돼 있어. 부부가 와서 남편만 술 먹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. 우리 집 법이. 뭐 그렇게 법 그지 같은 법만들면 탄핵 당하는 거 알아? <웃음> 응. 탄핵 당하고 싶어요? 와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오늘. 음, 진짜 막걸리 가인데 여기는 점심 시간에만 피해서 오면 음. 이렇게 열 이렇게 먹을 수 있어. 아침 아침아 여기 아침에 사람 겁나 많아. 처음 갔을 때. 아침식사 하니까. 6시부터 3시까지 마시잖아? 음. 아 우리 저번에는 한 번은 3시 넘어서 왔다. 맞아 맞아. 와 매워. 음. 와. 와 매워 와 매워 와매 와. 고추 좀 매운 거 갖고 왔어? 아 진짜. 원래 매운 거잘 드시죠? 아고추 하나도 안 매웠어 땀나는데 자기? 아니 좀, 오케이, 좀, 오늘 두껍게 입고 와가지고 좀 덥네 나 아, 반깍까지 춥다 그러잖아 고추잘 먹는 사람들은 응. 여기도 안 먹지 위에부터 먹지 아끼에부터 먹을까 음. 매운 거 먹는 사람들. 매운 잘 먹는 사람들? 최고 아, 거기. 야뭐 맛있는 거 보니까. 와, 어느 조금 매콤하네. 난물안먹잖 아, 아, 그래는물안령네 음. 별로 안매우니까와 매워 매운는 대통령. 아, 배우는 거통 아, 배는대통 아, 나 다리 대통 아, 나는대통 아, 는데 아, 이거 는 대통령. 응여우는 보면 왜? 내가 두는먹통령 아, 자기 그때 여기서 말은거 먹은 다음에 진짜 그 운동했던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. 국물이 뭐랄까 무거워. 응. 국물이 무거워서. 맛있어 아 여기 회덮밥 먹잖아. 응. 그러면 고양 먹는 느낌이야. 응. 세워 먹는 거 너무 똑똑하지 않아? 저 아니야. 아니 그 세워 먹잖아 왜? 응. 이게 왜? 근데 조고나프고 어딨어? 이거 십만 아뭐 이제 식사 예절 뭐 이런 거 어긋난다고? 여자친구한테제 새우 먹어서 새우 먹으면 해야 지아 그럼 그 여자친구한테 축하할 일이지 잘걸리셨네 네. 얼마나 스마트하니? 미끄러진단 말이야 뭐 그럴 때는 휴지 한 장을 우리가 딱 깔아서 스마트한기만 그렇습니다만 <웃음> <웃음> 우린 차단 잘맞아 거야 <웃음> 반찬 봐 반찬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성산항에 있는 어비아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, 해장집에서 오늘 식사를 했고요 어, 여기에 성산항도 있고 성산일슈봉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 식사하러 한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랑 얘기는 안 됐는데 제가 또이 버거킹 영상을 찍을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비큐먼들을 위해서 이특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주세요 <웃음> 많이 먹고 싶어요 <웃음> 음, 맛있어요 많이 먹고 싶어요 만들어줘 <웃음>